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교수 최셔입니다 오늘의 작품은 몰락한 왕 비에고입니다 작년 할로윈 시즌쯤에 라이어드에서 새로운 게임 출시 예정을 내놨었는데요. 그 이름하여 루인드 킹 한글명으로 몰락한 왕이 예고되었었죠. 그때 게임 내 최종보스이자 몰락한 왕으로 보이는 바로 이 친구가 엄청난 포스를 뿜뿜하며 등장했었는데요. 그리고 드디어 2021년 롤 시네마틱에 당당히 그 모습을 드러내며 새해를 장식하는 첫 챔피언으로 나서게 되었죠. 기다란 투앤더 소드를 들고 다니며 내가 이 구역을 접수하러 왔다는 느낌의 카리스마 덕분에 박수갈채가 절로 쏟아졌죠. 저도 이때 공개된 일러스트와 시네마틱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이거 일러스트 사기 아닌가 어쨌든 이 악의 포스가 느껴지는 왕을 만들기 위해서는 총 3단계의 공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먼저 1단계는 내부에 LED를 배치해 특정 부분을 빛나게 하고, 2단계는 클레이로 비에고의 모습을 만들어주고, 마지막으로 비에고 특유의 효과와 배경을 만들어주면 끝입니다. 그럼 이제 1단계부터 차례대로 해보죠 먼저 LED를 제외한 기본 회로를 만들어줍니다 이번 작품은 LED 개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LED가 들어가는 위치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 집중하시고 잘 따라오세요 우선 이번 연출 컨셉부터 설명드리죠 제가 이번에 표현할 장면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딱쿨련하게 걸어오면서 우아하게 손을 뻗더니 손에서 영원인지 불꽃인지 모를 사악한 기운과 함께 나타나는 트앤더소들 아주 간지는 물론이고 위압감까지 느껴지는 게 만들고 나면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적합한 장면이에요 그럼 LED가 들어가는 위치를 한번 체크해봅시다 가슴 팍에 우선 1개 그리고 칼에서 나오는 빛 5에서 7개 칼은 특히 얇아서 작고 빛이 센 부품을 썼습니다 작지만 강한 안구강탈을 날리는 빛이 쏘는 녀석들이니 반드시 선글라스라도 써서 안구를 보호하세요 저는 이미 한번 당했거든요 저렇게 자기주장이 강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은 눈에서 은은하게 나오는 안광의 한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의 왕관까지 해서 약 10개 정도 되는 빛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빛이 잘 들어오는 것이 확인되면 녹색 클리어 페인트를 발라 빛의 색을 임의로 바꿔줍니다 하지만 이마의 왕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빛이 사방으로 은은하게 퍼져나가야 하기 때문에 글� 루건이나 3D펜을 이용해 표면을 살짝 덮어줍니다 1단계를 마무리하기 전에 2단계의 시작인 인체조형을 잠깐 할 건데요 이 가슴 부분의 빛 위치를 잘 생각하면서 인체조형을 잘 잡아주세요 불빛이 너무 올라가면 목젖이 빛나는 비에구를 그리고 너무 내려가면 배꼽이 빛나는 비에구를 보는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명심하고 위치를 확인해주세요 그외에 나머지 몸뚱이들은 평소에 근육을 만들고 놓은 것처럼 간단하게 인체조형을 끝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단계가 끝났습니다 아직은 빛만 나는 검은 몸뚱이에 불과하지만 이후에 효과 연출을 위한 밑바탕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2단계 모델링을 할 차례입니다. 우선 모델링의 첫 시작으로 머리부터 해봅시다. 이번 같은 경우는 머리 만들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내부에 설치한 LED가 묻지 히 않게끔 신중하게 얼굴을 만들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3D 펜을 이용해서 안구 돌출도를 조절하면서 얼굴의 형태를 잡아주고 하는 김에 가슴에 있는 빛도 흉부의 높이와 맞춰줍니다. 얼굴의 형태가 완성되었을 때 불빛이 돌고 있다면 성공하신 겁니다. 하지만 울퉁불퉁한 표면의 얼굴로 나들 순 없죠. 클레이를 천처럼 아주 얇게 펴서 얼굴의 형태가 잘 드러나도록 바짝 붙여줍니다. 그리고 기껏 만든 눈도 묻히면 안 되니까 도구를 눈 모양대로 구멍을 내면서 얼굴을 완성합니다 이제 머리도 됐으니 몸도 피부색으로 덮어봅시다. 아까 일러스트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비에고는 몸은 말랐는데 복근이랑 치골이 또 떨어지는 미친 몸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구로 반드시 이 매력 포인트는 잘 보이도록 모양을 내주고, 몸도 마찬가지로 가슴에 불빛이 묻히지 않도록 덮어줘야 하기 때문에 가슴에 역삼각형 모양을 남겨두고 피부를 채워줍니다. 다음으로 바지와 소매를 만들어줍니다. 바지나 소매는 비에고의 얄쌍한 몸매가 드러날 수 있도록 타이트하게 몸에 부착시키면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만들 수 있게 좀더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는 락커 이미지를 떠올리며 만들면 좋습니다 잘 빠진 가죽바지와 자켓을 입은 라커의 모습이 비에고의 스타일이랑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모르죠 시네마틱의 일이 끝나면 비에고가 아 오늘 하루도 알찼다 하면서 맥주 한캔까고 마시면서 기타 치고 놀지 누가 알겠어요 하물며 모드카이저도 기타 치고 노는데 말이죠 다음은 갑옷 부츠를 만들 차례입니다. 부츠도 바지를 만들 때처럼 다리 라인이 잘 드러나도록 다리에 완전히 밀착시켜서 붙이고 발부터 시작해 아래부터 갑옷의 조각을 만들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릎까지 갔을 쯤에는 송곳니처럼 날카로운 무릎 보호대를 붙여줍니다. 아, 그리고 원래는 일루스트에는 없는 요소이지만 예전에 나온 시네마틱에는 허벅지띠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디자인이 더 마음에 들어서 추가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냥은 또 심심하니까 몰락한 왕의 트레이드마크도 넣어주죠. 이제 슬슬 바지를 마무리해야 하니 추가적인 면들을 만들어 붙이고 허리는 다채로운 질감을 더하기 위해 간마리 인조가죽을 써봅니다. 그리고 가죽 띠 표면에는 라커가 연상되는 징들을 적당한 간격으로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허리 위로 띠를 한번더 둘러주고 오른쪽 골반에는 갑옷을 덮어줍니다. 이 부분까지 하면 하반신은 더할 것 없이 완성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이제 상체와 겉만 만들어주면 모델링이 끝입니다. 그러니 좀만 더 힘내보죠. 이제 상체를 할 차례입니다. 먼저 어깨로 올라가면서 장식대를 붙여나가고 어깨와 등 윗부분을 덮는 면을 추가합니다. 앞이랑 뒤에서 봤을 때 삼각형으로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점잘 참고해서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면이 다 되면 추가적으로 선이나 문양 같은 것들을 더 추가하면. 상의가 간단하게 끝납니다. 이거 특별한 공정이 없어서 참 좋네요. 다음은 팔뚝과 손을 감싸는 장갑을 만들 차례인데요. 먼저 클레이를 팔뚝 라인을 따라 잘 발라서 베이스를 잘 깔아주고 팔꿈치 부분과 팔목 부분에 갑옷 파츠들을 붙여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팔꿈치 윗부분은 누더기처럼 찢어진 소매를 한 바퀴 둘러서 위아래 경계가 나이도록 해줍니다. 손가락은 칼을 쥐고 있지 않은 왼손을 먼저 해주고 오른손은 이따가 칼이 완성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비에고의 거대한 검을 만들 차례입니다. 아까 정석건 만들어놓은 회로가 묻히지 않는 것에 유의하면서 클레이로 빛이 나지 않는 부분들. 네, 칼날을 만들어 줍니다. 칼날이 다 채워지면 손잡이 쪽도 같은 형식으로 채워 줍니다. 지금 영상만 보면 대충 채우는 것 같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맨 처음엔 최대한 칼의 기본 형태에 맞춰 채우고 다 채우고 난 뒤에 디테일한 모양을 잡으면서 나머지 장식들을 채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손잡이에는 아까 허벅지 띠에도 넣었던 몰락한 왕의 시그니처 마크는 꼭 넣어 주세요. 혹시라도 부러져서 이게 칼만 남을 경우, 아 물론 부러질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누가 봐도 모란검이란 건 알아봐야 하잖아요. 칼이 완성되면 자연스럽게 손잡이가 손과 이어질 수 있도록 손가락을 붙여서 완성합니다. 손가 만들려면 직접 물건을 지어보고 관찰을 하면서 만들면 더 자연스러운 손동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머리를 하기 전에 잠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가슴에 아이언맨 같은 아크리액터도 만들어주고 좀더 언데드 같이 창백한 피부 톤을 위해 색조 화장도 좀 발라줍니다. 이제 모델링의 마지막 머리만 남았습니다. 아까는 형태만 만들고 끝내서 모발도 없는 안드로이드 같은 느낌만 있었으니 표정이 조금 드러날 수 있도록 눈썹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나는 헤드라인을 딴 다음에 머리카락을 만들어서 하나씩 붙입니다. 비에고는 언데드지만 미용실은 잘 다녔는지 머릿결도 좋고 웨이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담으로 머리카락 길이가 저랑 비슷해서 뭔가 더 정감이 가네요 이제 모델링까지 다 끝났군요 생각보다 만들어야 할 오브젝트가 적은 편이라 금방 휙휙 넘기면서 만들었네요 그럼 이제 이 작품의 결착을 지을 준비 되셨나요?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LED를 설계할 때 얘기했듯이 이번 연출은 검은 오라를 뿜어대는 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탈지면으로 LED가 있는 자리 위를 채워줄 것입니다. 탈지면을 붙일 때 약간 각도를 사선으로 붙여서 마치 흩날리는 듯한 연출을 보여줘야 더 자연스러운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탈지면이 전부 제자리를 찾으면 아크릴 페인트를 붓도색으로 탈지면과 검이 이어지는 접점에 칠해줍니다. 이렇게 해야 탈지면과 검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변화하는 듯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크리액터가 아니라 가슴의 심장부도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절대로 가슴털 아닙니다 왕관 부분에도 탈지면을 붙이고 나면 에어브러쉬로 어두운 톤의 녹색으로 전부 도색합니다 도색을 할때 빛나는 부분에서 멀어질수록 검은색으로 빠지면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넣으면 좋습니다 어때요? 불까지 켜니까 으스스한 이펙트가 됐죠? 다음은 왕관을 만들 차례인데 사실 이게 말이 왕관이지 그냥 보석이 머리에 달린 게 끝이에요 3D펜으로 빠르게 대략적인 보석 모양을 만들고 핸들그라인더로 갈아서 제대로 된 보석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투명한 고구마 모양의 보석들을 순간접착제로 붙이고 녹색 클리어 페인트로 도색해 마무리합니다 효과는 이정도면 충분하군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른 연출까지 하니까 캐릭터의 분위기가 한층 더 사네요 이제 마지막 작업입니다 배경작업을 하면서 회로를 숨길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건데요 3D펜으로 회로를 감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이 작업이 끝나면 바닥과 같이 클레이를 깔아 한번 덮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회로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할일도 없고 깔끔한 외관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에고가 앉아있을만한 왕자를 만들어주면 몰락한광 비에고 완성입니다 행복을 목살했지, 이제 모두를 몰락시켰지마.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행하리라. 이 세상을 부수고 또 부서서 오직 그녀만 남길 거다. 내 사랑을 되찾기 위해 너희 모두를 죽일 수밖에 내 힘이 세상을 덮치면 누구도 벗어날 수는 없지 더 이상 거역하지 마 몰락한 왕을 맞이해라 드디어 몰락한 왕 비에고가 오래된 왕자에서 일어나 룬테라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로지 죽은 아내만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세상을 파괴한 것 이상으로 더한 짓도 할 것입니다 그가 앞으로 가져올 대몰락을 여러분들은 피해갈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그냥 한번 분위기 잡아보고 싶었어요 이번 작품은 시네마틱 영상 뜨자마자 아 이번엔 이거다 싶어서 바로 만들었는데 원래는 기존에 준비중이던 작품이 따로 있어서 일정에 차질없게 빠르게 타임어택으로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네요 그래서 얼마나 걸렸나고요딱 5일 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타임어택 하지 마세요 정신건강에 안좋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만들려고 하면 놓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만들 땐 시간을 들여서라도 신중하게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오늘의 작품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은 원래 영상 주기보다 좀더 빨리 찾아올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좋은 작품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